자 이어서 소독위생관리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 다음 멸균소독방법 설명 중으로 틀린 것은 1번 소독은 병원 미생물 정식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킨다. 맞습니다. 2번 소독은 모든 미생물의 정식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킨다. 틀렸습니다. 3번 멸균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킵니다. 맞습니다. 멸균은 살균 소독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부는 부패 미생물의 정식을 억제시키는 것을 방부 합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종 소독제의 작용 메커니즘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오존, 자 남을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화작용 맞습니다. 과산화수소수, 가스분해가 아니죠. 자, 산화제입니다. 산화작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알코올 균체 단백질 응고시켜 버립니다 석탄산 페놀 균체 효소 불활성화 시켜 버립니다 강산 강알칼리 가수분해에 의해서 역할을 나타냅니다 3번 작용 강도 순서가 올바른 것은 자, 밀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 살균, 소독, 방부 형태입니다. 4번이 석탄산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표준 물질이 석탄산을 표준으로 했을 때 어떤 소독약의 희석배수 180 나누기 석탄산 100 하면은 1.8이 얻어지죠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소독약은 석탄산에 비해서 1.8배의 높은 소독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석탄산 개수가큰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간헐 멸균법에 대한 소독 조건으로 맞는 것은 자, 100도씨에서 30분간 3회를 소독하도록 하라. 6번 균체 단백질을 응고시킴으로써 소독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자 균체 단백질을 응고시켜 버립니다 자 알코올 맞습니다 페놀 맞습니다 크레졸 맞습니다 자 염소 소독은 단백질 응고보다는 산화제입니다 산화에서 의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나다 세 가지가 답이다 1번이 답이다. 7번 살균 효과가 가장 좋은 알코올 농도는 약 70에서 75%다. 그러면 2번이 답이로 답으로